빨리 치면 애들이 오 하는데 그걸 몰라. 오 라칸 파넬라 왕벌의 비행. 맞아. 흑돈 차달라.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. 다 살이요. 너는? 네 <웃음> 살. <웃음> <웃음> 동네 학원에서 시작을 했, 했어요. 형은 피아노 언제부터 했어? 7살 때쯤에 유치원에서 친구가 나보고 피아노를 못 친다 놀렸어. 그래서 내가 8살 때부터 피아노를 쳐서9살때 내가 그 친구를 놀렸어. 그래서 놀리기 위한 용도로 피아노를 쳤다? 이제 너도 곧 이제 날 놀릴 거야 아 응. 나는 그냥 음, 몇살 때부터 라기보다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쭉 피아노가 나를 택했다 뭐 그런 거야? 아 <웃음> 그래 <웃음> <웃음> 공부 못할거 같다 응, 공부 못할거 같다 근데 우리 잘했잖아 아 그래? 공부 못 한다고? 그런 소리가 안들더라고 일단 나는 못 해, 너는 <웃음> 나도 못해 <웃음> 아 근데 이거 아,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저희 말고 인터뷰 하기로 한 여자 두 분이 있는데 그두 분은 아마도 공부 되게 잘할 거예요 <웃음> 우리? 근데 이게 핑계인 게 피아노를 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할수 있는데 전 공부를 열심히 안했어전둘다 못해요 <웃음> <웃음> 하지만 넌 연애를 잘하잖아 파이팅 <웃음> <웃음> 그냥 약간 어른들 시선은 음을 한다 이러면 은 조금 나쁘게 말해서 딴따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고 그런 편견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다 똑같고 솔직히 우리도 모의고사 다 보고 하니까 뭐 예술 중학교, 고등학교, 음악 대학을 통틀어서 입학한다고 해서 다 실기만 하진 않아요 다 필기 과목이 훨씬 많아서 강의 듣고 똑같이 뭐 음악사, 음악이론, 시창청음 뭐 이것저것 배우는 것 같아요 물론 나는 쨔어 그 다닐 때도 막 음악실에서 빨리 치면 애들이 오, 오 하는데 다틀려도 몰라.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빨리 치는 게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. 뭐 축구에서 달리기 제일 빠른 선수가 축구를 제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다른 테크니컬한 점이나 기본 소양들이 있으니까 일단 저는 되게 빨리 치는데 빨리 치는 게잘 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샤인볼트가 뭐 메시 호날두보다 <웃음> 축구를 잘 하니까? 아니죠? 나, <웃음> <웃음> 나 네가 우샤인볼트 들러길래 스윙스 성대모사 할줄 알았어 우샤인볼트 <웃음> 아 약간 막 노래 가요 같은 거할때다개인하는것같아 맞아.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. 손가락 남들보다 빠른가? 나는 오히려 남들보다 손가락이 느린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변태적인 음악성으로 승부를 보려 합니다. 하지만 그거에 정말 한계가 있죠. 근데 그게 음악에만 적용을... 다아 말자. 보통 피안하면 다 절대 응감... 저는 절대 음감인것 같아요. 응. 주위에... 한명 중에 7, 8명이다 피안한 애들 근데 음감이 어느 정도 있다는 될것 같아요. 아 근데 절대 음감이에요 뒤에 두 분? 네. 네.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한사 분의 삼 정도는 절대 음감인 것 같거든요 음악하는 사람들 중에. 조사를 하셨거든요뭔소리야는 <웃음> 뭔아 그러니까 절대 음감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상대 음감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. 절대 음감도 그 안에서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아서 막모짜르트급 절대 음감이면은 되게 음악할 편할 것 같은데 전 절대 음감인데 특별히 음악하면서 크게 도움이 됐다는 부분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형님. 유명한 곡 치다가 틀리면 엘 하는 거 맞아 가슴이 어, 맞아 맞아 형뭐 피아노 치면서 뭐 화난 뭐 일들 있었어? 일단 되게 뭐좀뭐좀 뭐좀 쳐봐 이렇게 되게 명령식으로 하면은 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. 내가 뭐 반주 기기도 아니고 내가 뭐 피아노 전공한다 해서 무조건 피아노를 쳐야 될 이유는 없잖아. 음, 나는 뭐 내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주변 애가 와가지고 막 옆에서 쾅쾅쾅쾅 쳐. 그럴 때 머리를 치고 싶지. 어, 머리를 치고 싶고 여자면 용서해 줄수 있어. 그럼 내가 뭐가 뭐 돼? 언어도 <웃음> 쳐줄 수 있어. 그럼 피아노 말 역시 맞아 치달라 했는데 못 치면 무시하는 말 하면 좀 걔네는 그 음악의 심오한 세계를 모르니까 <웃음> <웃음> 영화에 나오는 뭐 흑건 그 그런 거나 말할 수 없는 비밀 OST 어, 맞아, 맞아. 뭐 라캄파닐라 왕벌의 비행 맞아. <웃음> <웃음> 예전에 그투지폰일때 유행하던 게임이 있는데 거기서는 곡들 난이도가 별로 나거든요 리듬스타 나거든. 어, 리듬 땡땡 그거에서 왕벌의 비행 그런 게 난이도가 제일 높았어 근데 그게 피아노상으로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음표가 많으면 어렵다 생각하는 것 같아 아, 맞아 코튼 터달나고 근데 코튼을 줘달고에뛰드 연습을 해야 어쨌게되네티뛰드에 연습을 해야 이게 좀잘 나오는데 이 영화 때문에 유명해서 그런 거 같고 말할 수 없는 님에 이루마 건을 일단 기본으로 다 쳐달라고 하고 그러네요. 어 일단 남자라서 유리하다기보다는 그래도 악기의 피지컬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손 크고 좀 등치가 크면 좋을 거 같아서 보시다시피 저희 둘은 딱히 유리한 게 없거든요. 네, 저희 저는 여자보다 힘이 약해요. <웃음> 팔씨로하면 치지 여자한테 줘. 나는 유리한 건 아닌데 그래도 남자랑 여자랑 근데 이게 약간 뭔가... 나는 약간... 말로는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남자랑 여자랑은 성은 다르니까 그래서 뭐 가수들도 단순히 뭐 목소리 큰 사람, 뭐 파워풀한 사람이 제일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듯이 다른 뭐 음색, 음량, 뭐 감정표현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처럼 단순히 뭐 남자라서 유리할 수는 있겠는데 그 절대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아 뭐 진짜 막 현대곡 중에 막 때로 부숴야 되는 곡이 있어 그러면 남자가 유리할 수 있는데 네. 그런 곡만 치는 아니니까 피아노 전공한사람이 근데 그게 이게 뭔가 우리도 뭔가 힘을 좀잘 쓰면 그소리낼수 있는데 남자들이 약간 조금 더 쉽게 음. 내는 경향이 있는 것같아 음, 이거는 우리 개인적인 어, 생각이니까 통관리 안 해요. <웃음> <웃음> 안 합니다. 네, 약간 아. 뭐지 그거 던지는 것 뭐. 같고 치볼 아니 피부, 아. 피부, 피부. 아, 피고 피고 피고 같은 거할때 조금 아무손 뭐 관리를 뭐 그렇게 아기 다루듯이 뭐 정성스럽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. 근데 뭐뭐 뭐 기본적인 관리는 해 줘야죠. 뭐 예를 들어 무리가 가는 운동 안 한다든가 뭐 무리가 가는 운동 뭐 어떤 게뭐 있어요? 농구 뭐 볼링 이렇게 막 손가락 다칠 수 있는 거안 하고 손 관리? 손 관리 같은 거해 놔? 아니 뭐 아기 다루듯이 뭐 손을 뭐 마사지 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뭐 기본적인 관리는 하지. 나 아기 다루듯 손 마사지 해 줄게. 언제 한번. <웃음> 못 터져, 터져. 발톱 하면 돼, 난 발톱 해. 패디 <웃음> 큐어 저는 안 해요. 아 어. 근데 약간 뭔가 손톱을 예쁘게 길러보고 싶긴 해. 난 그래서 어렸을 때 발랐다가 엄청 혼나가지고 그 뒤로는 안 발라. 나도 손톱 조금 길러봤는데 어. 어렸을 때또미스코리안 나갈 거야? 하고 엄청 <웃음> 아, 근데 솔직히 못해서 진짜 아쉽고 나중에 진짜 피아노 접었을 때 진짜 제대로 한번 여기 막, 막, 막 큐빅 같은 거박아가지고 해보고 싶어. <웃음> 해보고 싶어. <웃음> 돈 많이, 많이 들어 일단 그러니까 레슨비랑 연습실비가 좀 많이 들어 돈이 솔직히 많이 들긴 해요 음, 뭐 부자였을 때 음악을 시작했다가 중산층이 돼버리죠 정확한 금액을 언급할 순 없겠지만 한시간당 되게 비싸요 그래서 악기 하는 사람들이 다 부자인 건 아닌데 인문계랑 비교해봤을 때 그래도 부유한 편인 사람이 비율상 좀 많긴 한것 같아요 일단 난 아니에요 개인 악기는 없어도 되긴 하니까 배울 거면은 어렸을 때 제대로 배워야 나중에 안 좋은 습관도 별로 없고 잘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기초가 되게 부족해서 아직도 고생을 하고 있어서 되게 기초를 잘 배워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되게 늦게 했는데 되도록 진짜 엄청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. 이게 처음 옛날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거랑 하다가 멈추고 나중에 다시 하는 거랑 아예 늦게 하는 거랑 다 다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왕 할 거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. 저는 그냥, 뭐, 어떤 직업이든 그렇겠지만, 무대에서는 직업들은 그 면모들은 되게 화려하잖아요. 무대에서 막 박수 받고 멋있고. 근데 그거 한 번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달 동안 되게 골방에서. 페인처럼 막 추리닝만 입고 막 삼각김밥 먹으면서 밤새도록 피아노 치고 그런 과정들이 다안 보이는 곳에 있는 거니까 너무 막 좋은 점만 보고서 시작하지 말고 좀 진지하게 생각도 해보고 애초에 그리고 좀 음악을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취미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일이 되면은 인생에서 음악을 듣고 하는데 그게 분석하고 이렇게 들리면 너무 슬프잖아요. 그냥, 그냥 마냥 즐겁게 즐길 수 있게 그냥 간간하면 취미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다 감수하고 너무 좋고 감당할 수 있다. 그러면 전공하면 뭐, 뭐 좋죠 뭐. 화이팅! 세상에 쉬운 건 없어요 하지만 연애 빼고 우리 승엽이 에게 아... 저 콩쿠르를 처음에 나가면 되게 한 곡을 연습하고 그 곡으로 처음 콩쿠르를 나가면 잘 치지는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속 계속 콩쿠르를 나갈수록 망하는 연습도 해야 자기가 어디가 부족한지 알게 되고 그러면서 더 실력이 더 느는 것 같아요 연습이 꼭 연습실에서 하는 게 연습만이 아니잖아요 무대에서도 계속 나가서 그 무대 계속 서는 게 그것도 무대 연습이라고 저는 오. 생각합니다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란 게 연습실에서 혼자 있을 때잘 치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무대에서 잘 치는 사람이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니까 평소에 객깔나게 잘 치는데 무대 가면 반도 못 보여주면 그건 잘 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무대에서 잘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려면 경험이 답인 것 같아서 뭐 자꾸 여기저기서 피아노 쳐보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치킨이 필요한 것 같아요